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헐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추워 다닐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. 몰랐어요 난 내가 개그 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테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